안녕하세요 뮬리뮬리 김뮬리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대단하게 난리 났었던 마스크 프루프 립 제품 바로 에뛰드에서 출시되었던 픽싱 틴트가 FW 시즌에 맞게 또세컬러가또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세가지 컬러를 리뷰를 해보려고 해요 바로 보여드릴게요 2021년 상반기 마스크 프루프 틴트의 미친 존재감이었던 픽싱 틴트가 FW 시즌에 맞게 세 가지 컬러가 출시됐는데요. 기존에 출시된 1호부터 5호까지의 컬러는 상단을 클릭해서 리뷰를 봐주시면 참고가 될것 같아요. 새로 출시된 세 가지 컬러 패키지는 이전과 똑같고요. 컬러는 웜톤, 쿨톤 분들 모두 모두 좋아할 컬러들을 뽑았더라고요. 제형은 기존에 출시됐던 제형과 같이 처음에는 가볍게 밀착이 되면서 촉촉하게 발리고 보송한 마무리감으로 블러블러한 컬러감이 연출되는 이 제품이에요. 컬러는 마른 후에 컬러를 보는 게 입술 위에 올렸을 때 연출되는 컬러라고 보면 될것 같아요. 물 위에서도 진짜 컬러가 유지가 되는 거 보이죠? 이래서 진짜 상반기에 난리 났었던 미친 존재감의 틴트 제품이었습니다 클렌징도 잘 될까?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폼클렌징으로만 지워봤는데 정말 잘 지워져요 이제부터 발색 시작 보여드릴게요 6호 소프트 월러 컬러인데요 브라운 컬러 위에 살짝 말린 장미 컬러가 들어간 컬러로 소프트한 브라운 컬러로 발색이 돼요 딱 봐도 웜톤 분들 중에서도 가을 웜 분들이 정말 잘 어울리는 컬러인데 입술에 살짝 올려서 컬러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컬러를 살짝 올렸을 때는 브라운 컬러보다는 말린 장미 컬러 위에 브라운이 살짝 올라간 듯한 컬러로 연출이 되는데 브라운 컬러를 아직 도전하기 좀 어려웠던 분들이 시작하기 딱 좋은 컬러예요. 한번더 올려서 바르면 딥하지만 소프트한 로즈브라운 컬러로 연출이 되는데 컬러를 보자마자 카리스마 있는 가수 화사님이 딱 생각이 나는 그런 컬러로 연출이 돼서 누군가에게 입술 컬러로 나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렇게 딥하게 연출을 하는 것도 너무 예쁜 것 같아요. 7호 크랜베리 플럼 컬러인데요. 핑크 컬러에 플럼 컬러가 적절하게 들어간 컬러예요. 너무 딥하지도 않고 적절하게 딥한 플럼핑크 컬러라서 고급진 느낌이 가득 나고요. 쿨톤분들이 잘 어울리는 컬러지만 이 컬러가 웜톤분들도 엄청나게 잘 어울리는 컬러라서 웜쿨 상관없이 바를 수 있는 컬러예요. 입술에 살짝 올려바르면 물든 듯한 플럼핑크 컬러 발색이 스르륵 연출이 되고요. 입술에 올렸을 때 뭔가 피부가 화사해지는 그런 느낌이 연출이 되더라고요. 한번더 올려서 바르면 컬러가 중채도의 핑크 플럼 컬러라서 부담없이 사용할 수 있는 컬러이고요. 이 컬러 하나로 메이크업을 완성시켜줄 만큼 컬러가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개인적으로도 마음에 드는 컬러이고요. 곧 보여드릴 8호 더스트 베이지 컬러랑 바르면 진짜 너무 예쁘게 연출이 돼요. 마지막 컬러 8호 더스트 베이지 컬러인데요. 정말 뮤트한 모브 컬러예요 제가 정말 환장하는 컬러이기도 한데 제가 워낙 모브 컬러 자체를 좋아하는데 이 컬러는 뮤트한 감성 그대로 담아낸 모브 컬러라서 매력이 진짜 넘치는 컬러이고요 특히나 쿨톤 분들이 진짜 좋아할 만한 컬러예요 베이스로 사용하기 딱 좋은 컬러이기도 해요 컬러를 살짝 올려서 바르나 덧발라서 올려서 바르나 컬러의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혹시라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모두 보여드릴게요. 베이스로 사용하기 너무 좋은 컬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8호 컬러가 은근히 꿀조합이 많더라고요. 베이스로 8호 컬러를 올리고 나서 5호 미드나잇 모브 컬러랑 바르면 진짜 예쁘고요. 7호 크랜베리 플럼 컬러하고도 너무 예쁘게 올라가서 쿨톤 분들은 꼭 있어야 하는 컬러입니다. 지금까지 에뛰드 픽싱 틴트 새로 출시된 세가지 컬러 모두 보여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밀리밀리 김밀리였습니다. 안녕! 빠이!